노자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. 자기 한 몸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곧 천하를 위하는 길이다. 천하를 얻고도 자기 한 몸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냐. 공감이 되시죠? 이 노자가 이 말을 할수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노, 노자가 살아있을 때 당시에 아주 그 천하를 쟁패하기 위해서 그 천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권력과 어? 정치가 어, 세도가들이 막 아기다팀을 하던 그런 시절이었거든. 음. 어, 천하를 쟁피하고 천하를 얻고, 뭐 어, 천하를 독차지하려고 무지하게 음. 싸웠단 말이야. 그런 싸움이 빈번해서 무수한 목숨들이 그냥 파리떼처럼 죽어 없어지는 그런 시절에 노자가 이말한 마디 하고 그냥 도망쳤어요. 천하를 얻을 정도로 내가 뭘 많이 갖고 확보하면 뭐할 거냐? 내 목숨 잃으면 그걸로 끝이다, 이 말이지. 아까 얘기한 것처럼. 죽으면 그 말이다, 이 말이야. 내가. 응. 뭐, 가질 것도 없고, 소유할 것도 없고, 내가 확보할 것, 내 것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. 결론은. 죽으면 가져가는 거 아무도 없, 아무것도 없으니. 살아있는 동안에 내 몸, 지금 말한 것, 내몸 사랑하고, 내몸잘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. <웃음>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